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끼방어 다섯 마리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이 다섯 마리를 어디에 쓸 거냐면, 바로 숙성하는 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 실험을 할 건데, 지금 이 다섯 마리 중에서 네 마리는 피를 다잘 빼고요. 한 마리는 피를 잘 빼지 않는 상태로 목만 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마리를 가지고 왔고요이 새끼 방어라고 해도 요 지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질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피 먹은 방어 아까 피잘안뺀 방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피를 먹은 게 보이죠 이렇게 해동지를 찍어내도 피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새끼 방어지만 이렇게 기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섯 가지 재료로 숙성을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이 해동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숙성지라고 하는 조금 더 가격이 좀 비싼 그런 시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서 키친타올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키친타올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치토시트 수분만 제거하는 특수비닐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험을 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흡수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필레로 파는 경우에 이렇게 흡수지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진공 비닐을 사용을 해서 어, 숙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먹은 방어 요건 이제 해동지 한장에다가 반필레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숙성지에다가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동지 하는 거는 하나 더 추가로 더 했고요 이 마지막 거는 이제 진공 비닐 요거만 사용을 해서 이제 진공을 했습니다 진공으로 한 것들이 있고 또 랩핑으로 또한 것들이 있어요 자여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수분을 좀 먹은 것, 그 시트지들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가운데 B라고 써져 있는 거는 피 먹은 방어예요. 이렇게 보면은 피가 좀 배어 올라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피를 잘 빼는 게참 중요해요. 자 먼저 키친타올 교체를 해볼게요. 이제 키친타올 상태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축축하거든요. 많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키친타월은 이 생선에 좀 이렇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해동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교체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숙성지인데 숙성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감싸면은 이제 물기가 이렇게 숙성지 표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동지를 사용하고 숙성지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요거 이제 다른 때 제가 촬영한 건데 이렇게 수분이 많이 생기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숙성하는데 별로 게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동지를 먼저 하고 숙성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냉장고를 넣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먼저 또 키친타월 숙성제 요거 하나씩 열어서 조금 조금씩 썰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치톤은 이번 숙성 실험에서 좀 과하게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적정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특수한 이 시트는 그 삼투현상을 이용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특수한 비닐이에요 어, 이게 아마존 재팬에서 어,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분은 없고 거의 기름만 있고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이칼을로 썰을 때도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자 이건 흡수지라고 하는 거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 먹은 거예요피 먹은 건 확실히 살이 좀 붉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닐로만 쓴 건데 이건 비닐 안에 수분하고 유분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키친타월 있는 것부터 이제 먹어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 느낌은 뭐냐면 수분이 좀 많이 좀 빠진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숙성지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숙성지는 확실히 감칠맛도 있고 수분도 적당하고요. 씹는 질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동지인데 이건 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감이 살짝 푸석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해동지인데 요거는 수분하고 지방이 있는데 아까 키친타올하고 그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피치토는 수분이 너무 좀 빠져나가서 식감이 쫀득쫀득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숙성지가 확실히 감칠맛하고 식감이 좀 좋습니다. 먹어본 결과 그래서 이 흡수지 같은 경우는 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식감이 좀 단단해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제 피 먹은 거는 똑같아요. 진공비닐은 단단한 식감이고 적당한 이제 감칠맛이 좀 느껴졌어요 자 이제 48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보게 되면 변화가 이제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틀 지났는데 갈변이 전체적으로 온게 보이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 보면 비린내가 심해요 네, 이거는 숙성지인데 꼬리 쪽에 살짝 갈변이 된게좀 보이고요 이건 해동지인데 이제 피 먹은 거 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키친타월이랑 비슷하게 갈변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피를 잘뺀 거고 이제 해동지가 되는데 이거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이것도 꼬리쯤만 살짝 갈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를 잘뺀 거하고 안뺀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피치토인데피치토에서 숙성지로 어, 바꿨어요. 자, 이것도 갈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제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동지 요거는 이제 꼬리 쪽에 갈변이 살짝 왔고요. 이것도 숙성지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갈변이 거의 없죠 네, 진공한 건데 이건 피 먹은 거예요자 진공한 거는 피를 먹은 거라도 갈변이 거의 없어요 이 숙성지 진공도 갈변이 없는게 보이죠 네, 그 진공 비닐 만 사용한 건데 이것도 갈변은 없는데 안에 그 수분하고 유분이 계속해서 어, 나옵니다 깨끗해요 자 이게 이제 키친타워 숙성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못 먹습니다 제가 이제 한점 비어서 먹어 봤는데 비려서 어, 뱉어 냈어요 이거는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피 먹은 해동지. 이것도 숙성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일의 큰 방어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갈변된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속이 괜찮으면은 그거는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요건 좀 작아서 잘라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성지는 상태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기름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해동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동지 같은 경우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차이가 이게 겉에서부터 확 느껴집니다 손으로 누르면 탄력 자체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다 만져봤는데 숙성지가 가장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 단단함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숙성지. 지금 왼쪽 게 해동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진공친 거죠. 밑에 이제 세 개는 다 진공한 건데 진공한 필레는 공기 접촉이 없어서 그런지 갈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진공 때문에 눌리잖아요, 살이. 그래서 납작해져 갖고. 좀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게좀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좀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72시간 후에요. 자, 여기에는 이제 피 먹은 거 하나, 그리고 피안 먹은 거 하나, 이렇게 숙성지로 함께 들어있습니다. 지금 진공을 한 거는 갈변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공 이제 공기 차단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이제 96 시간 4일 정도가 지났어요 자 요거는 제가 먹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진공이 좋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좀 납작하게 눌린 게좀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식감이 숙성제로 그냥 랩핑 해 가지고 했을 때그 탄력 있는 식감하고 눌렸을 때 하는 그 식감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런 이제 식감적인 차이만 좀있고요뭐 갈변 돼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썰어서 먹어 봤어요 이 4일동 정도 이제 숙성한 새끼 방어죠 예상보다 이게 식감이 무르거나 그러지 않고 좀 단단합니다 지방의 감칠맛도 괜찮아요 방어양식동구 축양한큰 개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방이 많으면 식감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물러질 수도 있어요. 이 겨울에는 이런 새끼방어도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자, 이건 9일 정도 된 거예요. 제가 그냥 냉장고 계속 넣어놔봤는데 이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맛있게 먹으려고 숙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아,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만 한번 참고만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좀 오래돼서 약간 냄새도 조금 나고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숙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사실 통숙성이 가장 제일 좋습니다. 아, 자연적인 그 뼈와 껍질로 숙성하는 게 좋고. 사실 손질 때문에 숙성을 이제 필레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해동지로 수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숙성지를 교체해서 랩이나 진공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제는 제가 워터에이징이라는 걸 해볼까 해요. 한 업체에서 이제 이 기계를 들여놔서 제가 한번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어, 숙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